시작 너무 돌리지 말고 오케이 양쪽으로 시작 점프, 점프, 페이크 이벗 언더 오케이, 또와 또, 흐르지 말고 위로 점프, 페이크 아, 펌프 페이크 더 여기 코 높이까지 빠르게 올려 점프 투 똑같이 페이크하고 투프두 발로 오케이, 점프 페이크 그 또. 다리 끌지 말고 닿는 즉시 두발로 점프. 오! 힛! 점 그렇지, 또. 힛! 오케이. 점프 스텝. 오! 하나, 또. 주고. 오! 오케이, 흐르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정또 가슴 낮추고 오 그렇지 하나 오둘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칠 피벗 바로 어, 그 위치 알아야겠지. 어? 이게. 셋. 앉아. 오케이. 아리포어 오케이. 오른발이. 그렇지. 쏠 때도 던지는 지점이 정점에서 공을 놔야 되는데 올라가면 그냥 쓱, 그렇지? 명확하게.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퀵스텝인지 모르겠어. 박자가 똑같아. 드라이빙 하다가 스텝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뺏는다고 생각하고 달라야지 박자가 해봐 그렇지 좀 나아졌어 픽! 오케이 픽! 그렇지 이 상황은 이제 드라이빙 했을 때이원크트 디펜스가 헬찍이 헬찍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한 번. 요, 요, 요 높이로 수비, 할치 헬프 수비가 오잖아. 다음 대회 첫 번째, 스윙에서. 어, 스윙에서. 스윙 하기 전에는 자세가 더 낮아야 돼. 평, 소수를 더. 더. 어. 어. 오케이.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굿. 페이크 동작은 좀더 천천히 크게 큰 동작으로 해도 돼. 뭐 슛동, 슛 동, 슛. 폼 페이크도 그렇고 패스 페이크도 그렇고 좀 더. 여러 쉽게 말하면 과장되기? 속임수의가 클수록 상대는 반응하겠지. 근데 지금은 패스웨이크가 굉장히 짧아. 에이, 또. 그렇지. 그러니까 드라이빙 쳤는데 여기서 멈췄어, 내가. 너무 밀집돼야 멈췄어. 어, 잡았어. 그냥 바로. 피벗 오른발 꼭.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딛고 중심을 위로 그 딛는 발이 더 중요한 거야. 짠아. 놓는 거야 이렇게 엉덩이랑 같이 발이랑 이렇게. 놓고 번번 스텝 볼 와서 왔을 때는 그냥 쓰면 이거 너무 어려워 그 위치가 보지 않아도 파악이 돼야 돼 내가 이 정도 와서 돌았을 때 어느 위치인지 알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고개 들어야 돼. 네. 고개 들어 고개 여기서 발을 놓고 이렇게 달라 이 오른손 오른손에 표시해서 여기서 달라고 나와 있어야 돼안 그러면 봐이 발이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 그럼 얘와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주잖아 이게 아니고 나 내가 넣어야 돼 다음 어 뒤꿈 바로 위로 좀 강하게 또봐 강하게 고개 들어 고개 고개 고개 쩡 여기서 잡아서 돌고 페이크하고 그냥 드립을하면 이건 트래블링이야. 더 크로스를 하면 가장 쉬운 방법 해할게 셋, 스 공을 공을 놓으면서. 원아춰야돼 왼손 드리할 때.